코랑 눈이랑 음. 음, 윤곽 이렇게 했어요. 그 윤곽은 어떤 상태여서 윤곽을 하신 거예요? 윤곽은 얼굴이 좀 부해 보이고, 좀 이렇게 넓어 보이고, 네, 여기가 좀 둥글어 가지고 어. 그것 때문에. 자 친구들은 뭐래요? 친구들도 다 음. 이뻐졌다고 막 음. 그러고 쌍꺼풀 특히 쌍꺼풀 진짜 잘 됐다고 그랬어요. 아 그랬구나. 네. 반응이 좋네요. 네. 요즘에 뭐 어디 놀러 가면은 이제 헌팅 뭐 들어오고 그래 <웃음> 아 그거는 아직 안 나와 가지고 군산에서 <웃음> 21살 김은서입니다. 아, 예. 이마 이, 그 지방이식이랑 음. 광대 축소랑 음. 턱 이랑 음. 코, 눈, 이렇게 하고. 오늘 아주 대공사 <웃음> <웃음> 코가 너무 굵고라서 아, 그래요? 응. 사진 찍으면 너대대학에 나오니까. 음. 심지어 또 젖살이 아직 안 빠져서 음. 더 여보세요. 그럴 보이니까 이쁘게 <웃음> <웃음> 해주세요. <웃음> 아, 사랑합니다. <웃음> 자기 얼굴랄지? 어.. 아..잘가.. 어, <웃음> 수술 잘 받고 네, 네. 다음 좀 이따 회복실에서 봐요 자 이제 나갈게요 안녕 네. 안녕 선생님 이 너무 잘 나왔대요 허락 꼭 실종되고 너무 예뻐졌대요 제가 한건 눈, 코, 윤곽입니다 눈 보여드릴게요 네. 아, 그렇구나. 아직 붓피는안 빠진 것 같아요. 네, 이쪽. 눈이 좀 힘들어요. 그 오늘은 어떤 것들이 오신 거예요? 음? 네, 오늘은 이제 결과좀 보고 아. 이제 시술 조금 하고. 음. 네. 알겠습니다. 네, 시술 잘 받으시고요. 날도 네. 네. 예뻐지세요. 오 눈은 아직 좀더부기가안 빠졌고 응. 여우 오잘 빠졌는데? 코? 받을게요 응.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<웃음> 저는 군산에서 온 22살 김은서입니다. 코랑 눈이랑, 음, 눈각 음, 이렇게 했어요. 눈은 원래 무쌍이고, 이렇게 눈두덩이에 살이 많아가지고. 음. 그러니까 눈이 좀 작아 보인다 네. 그거를 어떤 거 하셨어요, 눈에? 눈 쌍꺼풀. 쌍꺼풀 수술? 코는 뭉툭하고, 음. 좀 낮은? 어떤 거, 어떤 수술을 하셨어요? 코는? 코는 높이고 어. 네, 이렇게 좀 깎았어요. 어떻게? 근데 여기 이쪽을 깎았어요. 아, 절고를 하셨구나. 네. 그 윤곽은? 어떤 상태여서 윤곽을 하신 거예요? 윤곽은 얼굴이 좀 부해 보이고 음. 그냥 이렇게 넓어 보이고 네, 여기가 좀 둥그러워가지고 어. 그것 때문에 하나도 어? 심하지 않았어요. 어, 그래요? 네. 수술을 하자마자는 좀 아, 하자마자요? 어, 어. 아, 하자마자는 많이 아팠죠. 그러고 나서 그 푹, 붓기하고 네. 통증이 어느 정도 갔어요? 4주? 4주? 네. 통증은 2주까지였고요. 음. 4주까지는 붓기. 음. 일상생활 못한 게 제일 불편했죠. <웃음> 친구도 못 만나요? 네, 맞아요. 그렇죠. 나가지도 못하고, 일도 못하고, 그러니까. 음, 그좀 그랬는데. 어. 네. 달라진 눈코 보니까 어땠어요? 음. 스스로에. 내가 아닌 거 같아 가지고. 어 진짜? 네. 너무 사람이 달라져 가지고. <웃음> 아니 완전 갈아엎었으니까. <웃음> <웃음> 아, 관상이 좋아졌다 그랬어요. 관상이? 네. 그 전하고 후하고 어떤 게 달라졌는데? 음, 전에는 어. 돈도 안 벌리는 그런 관상이랑 약간, 아, 그래요? 예. 돈도 안 벌리고, 아, 약간, 사람도 막, 못 만나고. 그렇지. 예. 지금은 잘 풀리는 얼굴이라고. 잘 하셨어요. 풀리는 네. 얼굴이다. 아버님은? 아버님은, 음, 그냥 좋아하셨어요. <웃음> 그냥, 음, <웃음> 이뻐졌구만. 예. 요즘 부모님들이 반응이 좀 서운해하는 게좀 있거든요? 왜냐면 아, 자기가, 나. 자기 닮았는데. <웃음> 고친다고 하면 솔직히 좀 약간 서운해하지 않아요? 그런 아, 건 없었어요? 네 없었어요. 고친이가 <웃음> 더 좋아하시던데요. 아 진짜? <웃음> 네. 자 친구들은 뭐래요? 친구들도 다이뻐졌다고막 음. 음. 그러고 쌍꺼풀 특히 쌍꺼풀 진짜 잘 됐다고 그랬어요. 아 그랬구나. 네. 반응이 좋네요? 네. 요즘에 뭐 어디 음. 놀러 가면은 이제 헌팅 뭐 들어오고 그래요? <웃음> 아 그거는 <웃음> 아 <아직> 제가 안 나와가지고 <웃음> 어 아, 비법은 딱히 없는데 음. 그냥 호박즙 그거 많이 먹어요. 음. 아니 근데 다 호박즙을 대부분 먹는데 음. 진짜 효과 있어요? 어 효과 엄청 많아요. 심리적인 효과 말고도? 어네 아, 많이 엄청. 빠지더라고요. 오. 첫 인상 좀 무서웠어요. 병원 아, 첫 인상이? 왜? 어 너무 깔끔하고 어. 너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있으니까. 어. 너무 깔끔하면 약간 불, 불편하고 그러시고아네좀 그래요 <웃음> 병원에 계신 뭐 간호사 분하고 상담 실장님은 어떠셨어요? 엄청 친절하셨어요 친절하셨어요? 네, 친절하시고 물어보는 음. 거다 답해주시고 음. 제가 고민하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막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. 답해주시니까 음. 네. 친절하고 음. 포근하셨어요 두분 다? 네. 아, 그러셨구나. 어, 네. 그러면 상담 스타일은 어떠셨어요? 상담 스타일은 두분다 친절하시고, 음. 네. 제가 고민하는 거다 들어주시는. 어땠어요? 그렇게 고민하는 걸 얘기를 했을 때, 원장님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친절하게 해주시니까? 어, 편하게 했었던 음, 것 같아요. 오히려? 네. 아, 그렇구나. 알겠습니다. 걱정하지 않고. 아, 알겠습니다. 100점 줄것 같아. 어, 100점이야? 네. 야, 기대한 만큼 이상으로 나왔어요? 네. 오, 진짜? 네. 어떻게 기대했어요, 수술하기 전에? 수술은 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. 음, 그냥, 네. 제가 만족했던 거는 그냥 이 정도? 응, 음, 응. 음, 음. 이 정도인데, 음. 이 정도까지 나와가지고 저는 많이 지금? 만족합니다. 네. 아, 그러면은 아침에 샤워하고 거울 보면 어때요? 어, 예뻐요. <웃음> 컴플렉스가 네. <웃음> 좀 사라진 것 같아요? 네 많이 사라졌어요 아 그렇구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 왜요? 컴플렉스를 없앨 수 있고 어. 약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지수도 지금 100%예요? 네 그렇죠 <웃음> 자신감도 올라가지고 요즘에는 사람들이랑 어. 잘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 전에는 안 그러셨어요? 그전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, 자존감이 없었죠. 음, 많이 낮았죠. 지금은 괜찮고, 네. 알겠습니다. 원장님, 정말 감사합니다. <웃음> 너무 이쁘게 잘 해주셔가지고, 음. 네. 지금 콤플렉스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, 음.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, 아무튼 수술 너무 잘 돼가지고, 음. 만족스럽습니다. 주변에다가 좀 홍보 좀 많이 하셨어요? 아, 네, 많이 했어요. <웃음>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성입니다 지금 수요한지 6개월 차인데요. 저는 코는 농가 이렇게 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일상생활에 서는 문제없고 의사선생님도 잘해주셔서 잘 나올 것 같습니다.